할해나 <웃음> 연두야 왜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오늘 제가 멤버들 가지고 어 이빨 썩은 치과놀이를 해볼 건데요 여기는 하늘 치과라고 합니다 저도 이 이빨 썩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아네 아... 어머 진짜 음네 개밖에 안 썩었어 <웃음> 네 개요 네 어머나 세상에 제가, 같은 네. 의사선생님이라하 했습니다. 네, 의사선생님. 네. 이제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이 벌려봐요, 이빨 썩었나, 하늘이. 아, 어, 이빨이 없네. 넌 치료하지 말자, 이빨이 없어. 이가 없어요? 어, 이빨이. 네. 어. 보라이도 이빨 썩었어? 아. 어? 너 이거 먹, 가자 먹고 양치를 안 했구나. 네. 아, 그래서 윙치기 윙아 싫어요 윙odu... 싫다고요 윙치기 윙치기 윙치기 윙치기 어 분홍이는 입 다물고 있어서 치과를 못하겠네 윙치기 윙치기 윙치기 윙치기 윙치기 윙치기 아파봐 분홍이 분홍이 <사람> <need help> <darling> 목소리는 연두가 낸다 그랬잖아 아파 윙치기 윙치기 윙치기 이 사탕들 이제 그만 먹어. 그냥... 더 먹을래요. 더 먹을래. 더 먹고 싶어. 안 돼. 분홍이. 아, 데... 줘요. 더 달라고요. 안 돼. 이건 이걸... 어, 분홍이는 이빨이 없어서 먹어도 되는 거야. 정말요? 이가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인데 먹어도 돼요? 어. 알겠어요. 분홍이. 네. 어, 분홍이. 분홍아 너도 앉아 있어. 그럼. 이렇게 앉혀 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왜? 선생님은 이 치료하러 언제 가실 거예요? 안 들려요, 쌤이! 이 치료하러 어디 언제 가실 거예요? 저는 어, 이빨 어, 안 썩어가지고 치과 안 가요. 아까 썩었다고 보여줬잖아요. 가짜로! 가짜가 아니던데요? 가짜로! 가짜라고요? 네. 알겠어요. 전 이빨이 안 썩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